네 신났어 오 어, 미친 녹화가 시작됐어 오 어, 그래? 와 어, 안녕 <웃음> 이게 신났는데? 신났어 이게 왜 이래 신났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요 높은 곳까지 제일까진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굉장히 높은 이곳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다. 뭐지? 우리는 그 전설의 인클리버그 수상에로 들어갔다 난다 좋아. <웃음> <웃음> 빨간 지붕 쪽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저에 미... 와있고. 네. 여기로 버트카... 버트타워 갈 겁니다. 좋아 운전 누가할래? 이거 또 신났는데 얘. 내가 할까? 그래 난 앞에 앉겠어 무게중심 어떨지 모르겠군 정신나갔군 <웃음> 아 모르겠다 와오오오오 <웃음> 계획할 수 있어? r e l 좀좀 낮춰 낮춰 낮춰어가가가 어. 가, 가, 가, 가. 오. 오이 <웃음> 됐어. 와, 지렸다. <찌리> 와. <웃음> 전설인 클링 동상은 어디 있지? 글쎄 찐... 어디 있지? 여기가? 그럼 어, 네? 들어가 봐. 야, 재승이 가자. 야, 기다려 봐. 어. 난방패를 되겠어. 또. 어, 잠시 전화가 어, 제가... 왔었다. 어디있지? 아. 방패다 이건 <웃음> 어떠냐? 뭐야 뭘 준비해온거야 아. 이 녀석 <웃음> 이곳엔 없어 <웃음> 그럼 여기겠지? 들어가! <웃음> 어? 어라? <웃음> 어라? <웃음> 어라? 어디간거야? 동상을 어디 누가 이미 훔쳐간건가? 내가 훔쳐왔어? 젠장. 어쩔 수 없군. 젠장. 야좀더좀더 좀더 찾아보자. 어디 가냐. 어? 아하. 제주야. 이리 와봐. 어? 안.. 짜세 아! <웃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잉크닝을 죽여야 하곤. 아이씨. 암살 엔딩이야. 이 녀석 나를 때리더니. 이 녀석 부활했군. 근데 이건 좀화난다 이건 좀 탐나는데? 안 돼. 이거는 우미와 비모의 집들 선물로 줘야 한다고. 아 그래. 이건 나중에 또 만들면 되지 뭐. 그래. 얏, 야, 넘어져 근데 가라! 이거, 근데 우리 안 죽니 이거? 야 저거 타고 가자. 타고 가자. 이로 다시 와. 다시 살수 있어. 안 고장 넣니? 저거? 어. 내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웃음> 이용해서 조금만 띄울게. 이흐흐흐이흐흐흐흐흐 <웃음> <웃음> 이게 왜 선물을 들고 가는 건 아니지? 와 너무 강력한 걸. 와. <웃음> 아, 개. 완벽했다. 내려. 이제 얘를 아, 들고 잘. 우미와 비무에 같이 새 집으로 들자. 가는 거야. 너무 무거워 <웃음> 이거. 아 무겁다야. 야 기다려봐. 내가 천하게 들게 방법을 찾아야겠어. 어떻게지? 기다려봐 뭐야 근데 왜황금동상인데왜 이렇게 애가 잘 구부러지나? 야 순금이니까 잘되는데와 대박 어? 어? <웃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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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봤니? 아, 바닥 봤는데 이거 꺼졌어. 사라졌는데? 오이. 잘 고정해야 이거. 야, 보트 봤니? 보트? <웃음> 어, 뭐라. 보트가... 죽었어. 아니, 보트가. 어. 그냥 들고 가자. <웃음> 그래 너가 들어. 너가 너니까 너가 들어. 어? 나야, 이거? 어. 나 까먹었어. 널 황금 후라이팬으로 내리친 거야. 야, 좀더 이쁘게 가져가자. 안 부서진 걸로. 얘, 담긴 이육이. 잘못 들어갔다. 넣어봐. 다시 <웃음> <못> 들어오 <웃음> 들어가는 건가, 이게? 어, 들어간다. 이거 가문 열어? 여기다가 문 열어? <웃음> 던보리야 우미 비모 맞? 받... 어라? 우미가 죽었잖아. 왜 죽었어? 비모, 왜 우미는 죽은 거니? 야, 얘도 죽었는데. 진 아까도 어디 튕겨 나갔지 않아? <웃음> 어... 괜찮아. 이미 생일빵으로 됐어? 아! <웃음> 어, 미친! 몇번 쓰면 없어지지? 아! <웃음> 와, 야, 너무 행복하다, 집들이. 어, 낚였어 너무 해, 행복한 집들이야. 오! 왜? 찾았어? 야, 미친! 야 잠깐만 왜? 네? 얘 일로 와봐 왜? 네? <웃음> 야 황금 프라이팬으로 모든 걸 때리니까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해 아 대박 우리 이제 기다려봐. 보자임 기다려봐 분수 좋았어 야, 기, 야 기다려 이거 이거 때려봐 아주 때리기 좋겠군 야야야야 우와 됐어 와 어, 우리 부자야 대박 와와 정말 이 부자운데? 영광의 순간을 <웃음> 으아하하하 안되겠어 비모를 황금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야 그건 좀 위험하지 않니? 후후후 야 친구야 성공했어. 이 안으로 들어가 친구야? 이 안으로 들어가보렴 어디? 나와봐 뭐야 저거 예 네, 들어가 봐 내가 하나 반응했어. 친구야, 뭐야? 이거는? 들어가. 여기. 여기 가르치는 이게 다못눌이냐나 이상한 거 눌렀는데? 오호. <웃음>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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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로도 잘 써먹자고 우리 뭐 황금 황금광에서 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긴 하니 어야 우리 그 전설의 그라이펜으로 들고 찍자 그래 내가 카메라를 설치할게 내가 뭐 찾았다 전설의 황금펜 뭐 이거 왜뒤 이거 왜, 뒤, 이거 왜 흔, 바뀌었냐 잠깐만 돌려 안돼 돼. 안 돌아가잖아 아, 괜찮아 이럴게이렇 이렇게 괜찮아. 아 이런 땅. 야 근데 나 갑자기 목마고 생겼거든. 얘도 황 얘도 황금 d 오 d 어 뭐야 대박이다 아! 좋아 <웃음> 찍도록 자야. 하자 찍자 와 아, 미친 <웃음> <웃음> 야 근데 왜기 썸네일 찍는 것까지 영상에 들어가 <웃음> 완전 실사 컨텐츠거든 아이고 아이 뭉개졌어요. <웃음> 에미코 파다. 에또 뭔데? 뭐야? 얘왜 이렇게 대, 다들 대롱대롱이야? 우리 뭘 들고 있는 거니? 프라이팬. 나 이상한 거 들고 있어. 너 프라이팬 들고 있어. 나 면봉 들고 있는데. 프라이팬, 인데그 이거, 가 사라짐. 아, 또, 자이이렇게이 여이구나 자, 여기구나. 자 잘못된 것 같은데. 찍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아이튼잘 있어라. 게 자, 게게 자, 자, 게어 m u 들 a 다